오늘은 연애 편으로요 연아와 사귀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적어 봤어요 음. 연아와 연애를 했을 때 좋은 점은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좀더때 묻지 않은 그래서 그런지 좀더 어 적극적인 것도 있고 일단 열정만으로도 여러가지 일들을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좀 밝고 활동적인 그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무래도 젊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어, 좀 애교가 많고 좀 귀엽고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뭔가 좀 남자다운 어떤 터프한 행동을 했을 때 어머나 하면서 심쿵하는 그런 매력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음뭐 사람에 따라서 어 연한데도 좀 생각이 깊은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죠? 하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 연아를 만났을 때 어떤 점들이 그럼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제가 네가지를 뽑아 봤는데요 그네가지가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분리를 해서 1번 2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관심사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어, 앞으로의 뭐 노후계획이라든지결혼계획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고 어,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어, 연애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도 거의 없고 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연애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사람이라는게 연애를 하다보면은 뭐어이 사람이랑 되게 오래 정말 끝까지 꼬린 결혼의 꼬린까지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 저는 사실 네, 결혼 사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못한거라고 안한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음, 저를 끌어주고 좀더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 왜냐면 아직 본인이 나이가 어린데 자기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뭐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텐데 아직은 결혼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해도 어 살, 살기 바쁠 텐데 상대 연인과의 그런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큰 일들을 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왜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론 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연하들좀더 뭐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연하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좀 빗나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흐흐 <웃음> 그리고 어,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래 계획이 서로 다르니까요 저는 이런거 제가 요만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인생에서 그럼 당연히 연한 남자친구는 요만큼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갭을 맞추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여성분들이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적인 거 그러니까 서로 나이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스타일에서 있어서든 뭐 외모상으로든 그래서 좀뭐 여러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고 신경쓰게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단점이랄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죠 계속 꾸준히 뭔가 신경을 쓸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어, 연한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연하냐 연상이냐를 떠나서 사람마다 물론 다른 음. 케이스가 있고요. 제가 느낀 것들은 이렇다라고 한번 어, 의견을 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